안녕하세요 여러분 록스입니다 방금 막 뜨끈뜨끈하게 반반의 유치원 챕터 3 공식 트레일러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는데 왠걸 길이도 길고 그 안에 떡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바로 보고 분석해 볼까요? 렛츠 기릿! 자 영상 시작합니다 우와 스팅어플린과 졸피우스가 있죠? 여기 바가 아니야? 우와 남나? 그림이 있습니다 야, 전보조 씨, 등장했고. 자, 일단 반반의 그림이 있죠. 오, 호호, 새로운 장소입니다. 어, 여기는 대포. 오! 어? 주인공의 모습이 바뀌었는데요? 야, 뭐야. 자, 전보조 씨 그림이 있죠. 야, 새로운 장소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야, 뭐야, 이게. 와 단서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새로운 게임 어 토드스터 그림이 있습니다 야 단서들 진짜 많이 나온다 나중에 분석해볼게요 와 새로운 맵와 미쳤다 너무 기대된다 자또 새로운 맵입니다 와 여긴 거기잖아 자또 새로운 맵 엘리베이터가 나오죠 자 슬로우 슬린 우와 <웃음> 우와 내 네, 이럴 줄 알았어 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와오야새로운 몬스터다 야 뭐야 오른쪽 보셨어요? 우와 미쳤다 야 <웃음> 역시나 이제 챕터3의 보스가 스팅어 플린인게 확정이 됐죠 야 미쳤다 와 쓰리 진짜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야 미쳤다 자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해볼까요 자 분석 시작해볼까요 일단 해변가에 스팅 어플린과 졸피우스가 거대하게 서 있죠 이게 아마도 그 얘네 둘이서 이렇게 해변가에 놀러 나온 것은 아닐 거예요 아마 반반의 유치원 깊숙한 심연 속이 배경이 아닐까 싶어요 졸피우스의 정체는 아직까지 정체 불명이라고 합니다 자 두번째로 남납이 있죠 자, 남납은 존재 자체가 의문투성인 졸피우스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유치원의 마스코트들 중에서 몸의 봉합 자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떡밥인지 모델링 실수인지는 불명하다고 하는데 챕터 3 공식 트레일러에서는 직접적인 모습이 아닌 낙서로 울고 있는 모습에 롱리라고 외롭다고 쓰여있는 글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울고 있는 걸로 봐서 챕터3에서는 조력자로 나올 가능성이 보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챕터3 트레일러에서는 토드스터가 직접적인 모습이 아닌 낙서 그리고 토드스터의 공간으로 보이는 곳에 토데스트 감옥이 보이는 것으로 봐서 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아군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감옥이 나온 걸로 봐서 어떤 미션이 진행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스팅어플린으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여기 2에 나왔던 대포 미션 하는 공간이죠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자 스팅어플린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스팅어플린으로 자 무슨 물방울 같은 걸 쏴서 맞추죠 와 굉장히 독특하고 신나는 미션이 될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여기 여기 식당 장면이 어, 버기혁이님이라는 팬메이드를 아주 고퀄리티로 잘 만들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식당에서 피그스터를 등장시켰죠 어 그리고 깜,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 자 그리고 대망의 장면이죠 반반 진짜 무섭게 뛰어오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와... 자 여기서 매우 놀랐죠? 반반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아직 확실하게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 트레일러를 보면 문자 그대로 와... 정말 무서운 악마 형태로 주인공에게 달려갑니다. 이런 말들이 있었죠. 반반은 진정제를 사용해서 아직 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모습이 진정제의 효과가 다 끝나고 이성을 잃은 반반이 쫓아오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반반의 본 모습일지 둘 중에 하나가 맞겠죠 아니면 반반의 모습을 한 괴물이거나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반반은 아주 큰 목적을 갖고 있는 걸로 봐서 진정제 의 효과가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웃음> 그리고 여기서 아주 귀엽게 민트색 오피라 버드를 타고 도망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신규 보스 몬스터들이 두 마리나 추가가 되었죠 자 여기 보라색 캥거루 몬스터가 있습니다 와 왕관을 쓰고 하트 요술봉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주머니에 새끼들이 들어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비슷한 캥거루 마스코트가 있고요 그리고 대망의 남납의 여자 버전 반발리다처럼남납비나가 뭐 진짜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야 셀플레이 타임님 영상에서 남나 리나가 추가되었었는데 와 이게 진짜로 등장을 했습니다 와 그들의 성경 지명에 박수를 보냅니다 자 그리고 저 <웃음> 캡틴 피들스에게 뭐 팬티를 입혀놨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보스죠 와 미쳤다 와 일단 스팅어플린인데 눈가에 약간 흉터 같은 얼룩인가 흉터인가 무슨 상처들이 보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진 모르겠는데 야 실제로 스팅어플린을 보니까 굉장히 무섭게 생겼네요 야 그림만 봤을 때는 엄청 순하게 생겼었는데 반반의 말대로 거대한 모습으로 나온 것으로 봐서 정말 힘이 강력한 것을 알수 있죠 또한 스팅어플린의 시점으로 보이는 플레이를 봤을 때야 이거 너무 기대가 되네요 일단 챕터3에서 굉장히 많은 단서들이 나올 것 같아요 아이들의 행방은 어디 있는지 왜 이들이 존재하고 시면은 도대체 무엇인지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지 그런 단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챕터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 빨리 이 게임들을 플레이하고 싶네요 자 아무튼 반반의 유치원 챕터 3가 얼른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팬분들의 말로는 5월달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두 달마다 챕터가 하나씩 나왔으니까 이제 오는 5월달에 챕터3가 나오지 않을까 추측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반반의 유치원 챕터3 공식 트레일러 영상을 봤는데요. 정말 많은 떡밥과 정체들, 단서들이 나왔죠. 진짜 3가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챕터 중에서 가장 역대급 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신규 보스 몬스터들이 추가가 되진 않았어요 두 마리밖에 추가가 되지 않았는데 아직 게임을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게임 속에서 더 등장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면속의 보스 몬스터들의 정체 그리고 아이들의 행방은 어디로 갔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얼른 게임을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들고 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